박근혜 정부를 집받고 그 위에 세운 문재인 좌파 정권을 만난 우리 국민들은 왠지 이상하다 속은 것 같다 아니 속은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 정권이 들어선 지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은 24일 태어날 것이라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22일경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하던 당시 4년 9개월이라는 기나긴 수수감 생활의 후유증으로 몸과 마음이 이미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도 혼비백산 뒷일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작년 12월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던 것입니다. 우선 허리 및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 치료 잇몸과 치아의 훼손으로 인한 치과 진료 특히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게 했던 정신불안 증세로 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 그대로 박치했을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약세 달여 입원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박 대통령의 몸 상태에 대해서 너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나머지 한때는 혹시 박전 대통령의 몸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하 그런 우려를 사기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번 사전선거일날 처음으로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지지자들을 안독해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의료계 관계자는 박전 대통령이 치과, 내과 등 대부분의 증상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호전 됐다면서 박전 대통령이 이미 잡힌 진료 일정이 일단락되는 24일에 퇴원하겠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함으로써 24일 실제로 퇴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박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서 대구달성군 육아업 사저에 대한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최근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이 진행되는 등 입주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8일에는 100여개 지지자 단체들이 대대적으로 대통령의 귀한 환영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사실상 24일 예고된 것처럼 박전 대통령은 퇴원 당일에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유경수 여사 사이에서 첫째 딸 마지로 태어났습니다. 12살이 되던 1963년 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중고를 마치고 1974년 세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면서 교육자의 꿈을 품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가 그해 8월 15일 어머니 유경수 여사가 피살되는 사건을 맞게 되면서 행복할 것만 같았던 박근혜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슬퍼할 새도 없이 이때부터 어머니를 대신하여 영부인 대행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유경수 여사를 대신하여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진행하면서 국정의 이모저모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1979년 다시 한번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이른바 11.6 사건으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마저 서거하면서 영예 박근혜는 공식석상에서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때 나이는 28살 그로부터 20여 년 가까이 지난 1997년 11월 제 15대 대통령 후보 이해창을 지지하면서 공식석상에서 사라진지 거의 20여 년 만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근혜는 한나라당에 입당함으로써 이듬해인 1998년 대구시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인 박근혜로 대중 앞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후 19대까지 내리 오선을 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는 탄탄해져갔습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태의 역풍이 불면서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야당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박근혜는 남파선 처지인 한나라당의 당대표가 된 것입니다. 박근혜가 당대표가 된 후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이기는 등승승장구하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고 그의 명성과 권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가 되어갔습니다. 2012년 2월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을 출범시키면서 다시 한번 총선에서 큰 승리를 이끈 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은 딸의 귀한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영웅 박정희와 그영예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그두 사람을 다룬 뉴스를 톱기사 로 대서특필했습니다. 박근혜 개인적으로도 그 감회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슨 기구한 운명의 장난인지 박근혜의 이 영광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2016년 10월 이른바 JTBC에서 최순실 태블릿 PC건을 보도하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이 태블릿 PC는 훗날 좌파들의 거짓 프레임 씌우기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여러 증언들이 나오게 됩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들과 언론계 정치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조직적 정권 파괴 투쟁의 회오리 바람을 벗어나지 못한 채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따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4년 9개월여 긴 세월에 옥고까지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말 문재인은 여성의 몸으로 지난 4년 9개월여의 옥고를 견뎌온 박근혜의 심신이 거의 만신창이가 된 것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그를 사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를 집받고 그 위에 세운 문재인 좌파정권을 만난 우리 국민들은 왠지 이상하다 속은 것 같다 아니 속은 것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깨달 은 것은 이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은 오직 원전폐기밖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정권을 잡자마자 표변했습니다. 영부인 김정숙의 화로운 생활 수백 벌의 옷들 그중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명품 옷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진에 찍힌 것만 하더라도 수십 벌 수백 벌쯤은 돼 보이는 그들이 국민의 세금을 걸신들린 듯 먹어 치우는 작자들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뒤로는 자기들끼리 국가의 온갖 공직을 서로 나눠 가지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행위들을 해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제서야 우리 국민들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검소하고 또 검소했던가를 그가 얼마나 국민만을 생각했던 대통령이었던가를 새삼스럽게 알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산다 사람 중심이다 이런 모든 그럴싸한 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좋아하던 북한의 김일성이 좋아하던 말이었다는 것도 이제서야 거의 모든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됐습니다. 문재인 자파 정권이 헐뜯고 침소 봉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작은 실수들은 그들이 저지른 원전 폐쇄, 소주성, 소상공인 말살 경제정책, 부동산 폭등, 세금 폭탄, 국방력의 약화, 미군 철수를 불러올 수 있는 종전선언으로 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뻔한 일들에 비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은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운동권 인사들의 부도덕함과 위선의 민낯을 온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깨닫게 됩니다. 작은 조국, 좀더 작은 조국, 조금 큰 조국, 아주 큰 조국, 이름만 다르지 그들이 모두 다 작건 크건 다른 얼굴을 한 조국과 같은 인간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상태에 있던 대한민국은 가까스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출되으로서 이제 기사회생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인수위원회는 이제 새정부의 다섯 가지 과제를 내걸었습니다. 첫째, 공정과 법치, 그리고 문정권에 의해서 무너진 민주주의의 복원. 둘째,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의 기반을 만드는 일. 셋째, 지역의 균형발전. 네번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다섯번째, 국민통합. 이 다섯 가지입니다. 24일에 퇴원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남은 인생 이 대한민국을 다시 복원하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그런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의 그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온 국민이 지켜드리겠습니다. 김추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